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서거하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패션 비밀과 미국 대통령 영부인들은 어떤 옷으로 본인들을 어필했으며 외경면에도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영국의 에드워드 8세가 왕실에서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여자와 사랑에 빠져 1년도 채안 되어 왕위를 포기하자 엘리자베스 2세의 아버지인 조지 6세 국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조지 6세는 아내와 딸들에게 클래식한 의상을 입도록 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절제되고 격식있는 의상과 함께 영국 국민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안겨줬으며 권위에 맞는 스타일과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많이 노력하셨는데요 그 의상들에는 몇 가지 패션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단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서는 안 되고요. 옷의 주름이 최대한 적게 생겨야 하며 이 비바람이 몰아쳐도 드레스나 치마가 들리지 않고 단정하게 유지되어야 하기에 옷 끝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이 또한 국가의 풍습과 문화를 의상에 접목하기도 했으며 외출 시 모자와 장갑을 착용하는 예법을 갖추었으며 이중간급의 신발과 핸드백을 애용했습니다. 그리고 컬러풀한 옷을 꺼리지 않고 입었는데요. 이 작은 키로 인해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와 장소에 눈에 잘띌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컬러풀한 옷들을 입었습니다. 미국의 영부인들 중에서 대표적 패션 아이콘은 케네디의 부인인 제클릿 케네디를 들수 있는데요. 이클킷 케네디는 어떤 옷을 입었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그녀는 공식 석상에서 그녀의 시그니처 룩이라 할수 있는 필박스 모자와 에일라인 스커트와 간결한 라인의 드레스, 리틀 블랙 드레스를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카멜 트렌치 코트를 클래식으로 만들었으며 세줄 진주, 장갑 등을 착용하여 전 세계 여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헤드 스카프를 액세서리를 착용했고 오버사이즈 선글라스를 착용했으며 이 제키 스타일의 슈트로 미국의 클래식한 스타일을 대변했습니다 원래 제키 케네디는 남자보다 컸던 못생긴 손을 가리기 위해 장갑을 꼈는데 그것은 우아한 영부인 룩을 완성시켜 주었으며 세줄 진주 목걸이를 착용할 때도 그녀의 목선 라인을 가장 돋보일 수 있는 길이를 찾기 위해 몇 번에 걸쳐 작업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또한 컴플렉스였던 좁은 이마를 커버하기 위해 머리를 부풀려 스타일링 하기도 하고요 떨어진 미간을 감추기 위해 오버사이즈 선글라스를 애용하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재키가 못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재키 케네디는 오드리 헵번보다 그레이스 켈리보다 더 아름답고 우아한 품격과 태도를 갖추었습니다 엄청난 독서량으로 갖춰진 그 지식은 그녀의 모든 단점을 커버하고 장점을 극대화시켰으며 이 탁월한 패션 센스는 대통령의 순방길에 동행할 때마다 각국의 지도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식 때 케네디 여사가 착용했던 하늘색 투피스와 모자, 긴 장갑은 그 이후 영부인 스타일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 질 바이든과 멜라니아 트럼프 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부시 전 대통령과 로라 부시 여사도 이 푸른색 계열의 투피스 정장을 입고 나왔는데요 이 푸른색 계열의 옷은 나이, 정당, 직업과 상관없이 신뢰와 충성, 자신감, 안정성을 나타내는 컬러로 이 하늘색 정장이 취임식 영부인 스타일로 자리를 잡은 이유입니다 옷을 어떻게 입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사람처럼 입기를 원하시나요? 재키 케네디처럼 입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멜라니아 트럼프처럼 입기를 원하시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사람처럼 입기를 원하시는지 정하셔서 그 사람처럼 그 분위기처럼 입어 보세요 이런 방법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미스코리아 대회에서는 진선미를 뽑는데요 진선미에는 각각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진, 진리, 진실을 말하는데요 진실이 없는 아름다움은 허무해 보입니다 선, 선을 쫓지 않는 아름다움은 허용에 불과하며 선이 있을 때 그것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또한 미, 내면의 아름다운 마음이야말로 시들지 않는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이 왕권과 권력은 잠깐이지만 진실한 사랑은 영원하고 선함과 아름다운 마음도 영원합니다. 패션 페나시였습니다